마다 꽃길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두구동 화훼 판매장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 옆 안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얘는 함수화예요. 수화예요. 또고 꽃봉오리 억수로 많이 달았습니다. 엄청 많이 달았네요. 꽃봉오리를 함수화. 약간 꽃이 아이보리색인데 안에 안에는 이런 꽃맥이 들어있는 그런 꽃입니다. 아, 근데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달았네요. 천실화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망울이막 커다란게 막, 커다란 막. 아유 예쁩니다 함수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여기도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함수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꽃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새우초라고 하는데, 아, 딱 새우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딱 새우같이 생겼는데, 생겼는데, 새우초라고 합니다. 나무도 큽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딱 새우같이 생겼네요. 아이고, 멋집니다. 새우초. 얘는, 퍼플 프린스라고 하는데, 거리분에 이렇게 걸려있고, 거리분에 이렇게 돼있고, 이게 여기에,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플프린스 금액은 9,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얘는 무늬돈나무라고 하는데 무늬가 들어있으면서 이름이 돈나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해 돈이 들어올까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 무늬도 있고 이렇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무늬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금액은 2 5 0 0 0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향기 산다화 라고 하는데 향기가 나나 봅니다. 향기 산다화. 두려꽃이 어, 동백꽃 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향기가 나는가 봅니다. 여기에,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이 조롱조롱 달았습니다. 꽃망울을 참 예쁘게 많이 달았네요. 여기 있고 꽃망울이,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이. 주룽주룽 달았습니다. 주룽주룽 달고 있고, 온 마을이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가지 끝마다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았는데, 얘는 금액은 금액은 이렇게, 근데 음, 아유, 잘안 되네. 향애기산다와 34,000원 입니다 얘는 얘는 다육돌, 다육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만이 같은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금액은 12,000원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입도 예쁘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예, 엄청 예쁘네요 음, 얘는 가랑코에 가랑코인데 우와 목대가 굵습니다. 이게 완전 묵은둥이 묵은둥이에다가 목대가 엄청나게 굵네요 근데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금액을 없네요 금액이 아무리 아여 있다 금액이 우와 그 둥인데 칼란디바 칼란디바인데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6만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이렇게 오래 키우면 이렇게 되나 보네요 오, 잘 키웠습니다 칼란디바 6만원입니다 목운동입니다 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웠어 이렇게 이렇게 피우려면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키웠을까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 벌써 군자란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군자란 금액은 25,000원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는 금액이 이쁘면서 또 금액도 좀 하네요 25,000원 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얘는 줄무늬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이렇게 또, 짱짱하고 이쁘게, 이쁘게 키웠네요. 그리고 또, 군자라. 얘는 만 원입니다. 얘도 좀 있으면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만 원입니다. 얘는, 김기안나김기안왕인데 김기아난. 어이구. 꽃대가, 이, 한 화분에, 한 화분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꽃대가 엄청나게 맺혀있네요 눈 향기도 나고 근데 아이고 꽃이 엄청나게 맺혀 있습니다 올봄 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삼천 원 연인의 눈물 아, 긴게 하나인데 이름이 연인의 눈물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 이쁘네요. 얘들이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하게 꽃대를 많이 물었네요. 얘는, 막세리니아 황제? 황제? 네. 와, 이거, 손이 예쁩니다. 볼브도 멋지네요. 막세라니아 황제.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벨, 벌브도 멋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금액은 17,000원입니다. 어, 뭐야, 난 종류가 막, 여기는 오늘은 난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석국 종류 같은데, 이게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와 이렇게 꽃이 하얀 꽃이 피었고 향기도 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에 파란색 초록색 글라데이션을 두르고 있는 얘는 금액은 만 원입니다 이게 카푸, 카푸야히메 카푸야히메 라는 건데 아이고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노란색에 초록색 나는 요 선을 이렇게 글라데이션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이게. 여기는 유럽 젤라륜이 있는 곳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여기는 는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인데 이렇게 노란색에 노란색도 있고 초콜릿색도 있고 그린색도 들어 있는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맺혀 갖고 있습니다. 얘는 금액은 콘 이름은 콘트라스트. 금액은 7,000원입니다. 아,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콘트라스트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는 얘는 오콜드 실드 오콜드 실드 얘도 금액은 7,000원입니다 오콜드 실드그 다음에 얘는 트랭크 헤들리 트랭크 헤들리 얘는 오, 무늬가 예쁩니다 트랭크 헤들리 요거 꽃망울도 올와 있습니다 이거도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또 뭐지? 이름이 다르나? 유럽 젤라 좀 해서, 얘도, 그냥 이름은 유럽 젤라 좀 되어 있고, 금액은 얘도 7,000원인데, 여기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얘도 7,000원. 얘는 빌헤름 냉구수 빌헤름 냉구수 금액은 금액도 얘도 7,000원입니다 빌헤름 냉구수 아, 얘는 장미처럼 오 꽃이 예쁩니다 다글다글하게 생긴 장미빛같이 생긴 얘는 이름이 이렇게, 베니스. 금액은, 금액은 2만 5천 원입니다. 아, 2만 5천 원. 얘는, 레드 판도라. 그, 이런, 유명한 레드 판도라. 굴이 뭐 얼마야? 어이 6만 원이라 하네. 와, 얘는, 이름이 레드판도라 꽃도 크고 화분도 큽니다 아이고 봉우리가막봉우리가 대단합니다 근데 금액도 대단합니다 금액도 6만원입니다 얘는 유럽젤라룸 말구비 와 선명하고 잎이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엄청 예쁜데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여기는 이메리스 백설공주 암 어. 포트에 2,400원씩입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쬐끄만한 게 이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